네 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명호 대장입니다 보통 그 마르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,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인데 이거를 하면은 뭐 살이 빠진다 그 보통 다이어트 할때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음 저는 이제 반은 맞으면서도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달리기 자체만으로 근육이 길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늘어난 체력들로 인해서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활동량에 비해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미 근력운동을 어느정도 하셔 가지고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뭐 조금 많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혹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도 한번씩 거리에 나와서 뭔가 달리기를 좀 하시면서 체력을 같이 기르셔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달리기 중에 우리 전력질주 있잖아요 그 전력질주는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근육을 필요로 해요 우사인포인트 같은 사람들도 이 보면은 거의 그 100m 선수들은 말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인간은 달리기 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근육이 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웨이트 트레이닝 물론 중요, 중요해요 중요 그런데 달리기를 통해서도 근육을 어느 정도는 기를 수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심폐지구력과 체력을 통해서 근력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고 그리고 달리기로 인해서 무엇보다 식욕이 좀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던 신체 에너지가 깨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신체 에너지도 조금 각성이 되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식욕도 늘어나고 더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그런 늘어난 식욕으로 새로운 에너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은 여러분들 멸치탈출에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치탈출 할때 유산소 운동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전제이고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좀 유산소 운동을 대신 이렇게 약하게 뛰시는게 아니고 정말 강 짧고 굵게 좀 강하게 정말 숨이 많이 찰 정도로 최대 심박수로 한번 뛰어 보시면은 체력도 많이 늘고 어, 여러모로 신체 에너지도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도 너무 안하진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대출 파이팅입니다 시작! 네, 이 정도 속도로! 네, 저는 참고로 유산소 운동을 꽤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,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좀 늘어난 체력과 신체 에너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꽤 운동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했던 유산소 운동은 이제 저기 산악 달리기, 등산을 꽤 좋아했었는데, 저는 등산을 오르막길은 무조건 달려서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는 형식으로 꽤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늘어난 체력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역시 조금 강한 정신력으로 잘할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